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상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상희공원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곳은 고 이상희 대위의 살신성인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락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상희 대위는 성남시 야탑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성남에서 다니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를 졸업한 뒤 학군 17기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이어 공군 학생 조종사로 빨간 마후라를 매기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12월 13일 훈련 마지막 관문인 공중사격 비행 실습을 하던 중 착륙을 시도하던 f 5 a 세번기와 공중 추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대위님은 탈출하려던 찰락 기체가 가옥이 밀집한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마을을 향해 급강하를 하자 민가가 없는 추락지점을 택하다 비상탈출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마을에서 불과 1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나리 밭으로 추락해 장면이 산화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체에서 찾아낸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던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 불가. 라는 이 대위가 외친 마지막 육성이 유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남이 고향이었던 이상이 대위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성남시에서 1995년에 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성남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이 공원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많이 알려진 율동공원, 분당중앙공원처럼큰 규모의 공원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면서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작은 공원에 그토록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진심에서 차오르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군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훈련과 전장에 임하겠지만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뛰어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릇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대위님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찰나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본능을 역행하는 일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이란 숙명적으로 살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상희 대위님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